안녕하세요. 마리마목 옥상정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옥상 텃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와 상추가 음, 이게 심은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있어요. 보이시나요? 고추도 고추도 벌써 열린게 있어요. 이거 보이시요자랑하려고요 이렇게 보여줘.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애들은 쑥쑥 크는데 얘는 이 고추는 음, 아프나? 고추만이 알겠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고추들이 음. 여기도 이제 토마토 나무 고추, 대파, 저쪽에도 고추나무, 그리고 방울도마토도요. 음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잘 보일까요?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엄청 꽃도 피고 벌써 벌도 날아 드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울도마토를 이런 거는 음, 이렇게 순집기를 해서 이렇게 어, 방울도마토 집에서 키운다고 그냥 키우시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방울도 마토도 클 때까지 외 목대로 길게 가야, 가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게 원 줄기잖아요. 근데 옆에 요런 게 하나 생겼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꺾어 줘야지 목대가 굵게 크면서 어 열매도 잘 열려요. 방울도 마토 열매도 이건 다른 거는 어젯밤에 제가 다 꺾어 버려가지고. 딱히 큰걸로 보여드릴게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컸는데 이제 이걸 오늘 오후에 이렇게 묶어줄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이대로 그리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쏘리 쏘리 쏘리 잘못 건드렸어 미안해 음또 얘도 어머 여기 벌써 방울도마토가 어,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 많이 열렸네 이쪽에도 여,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음, 이렇게 대를 하나 심어 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서 이 원대 이거 원대 있잖아요 원대 큰거 이걸로 이걸로만 키우면서 옆에 이런식으로 열매, 열매가 맺히게 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옆에 나오는 이런 이런 결순들은 과감히 따줘야 됩니다. 그거 아까워서 안 따면 열매도 잘안 열리고요. 목대도 부실하게 커요. 제가 이거 심을 때 사이사이 심어놓은 이 상추들. 그리고 이건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사다가 상추 씨앗 사다가 이렇게 뿌려놨는데 엄청 이렇게 아가 한 모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요거 저더 크면 좀 넓은 대로. 보이시나요? 여기 밭만 들어 놨어요. 이 다라이 깨진 거. 이렇게 어, 꼬매가지고 <웃음> 여기 밭만 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모종 뭐다 옮길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는 우리 블루베리 나무예요. 엄청 풍성하게 그거 있죠? 여기는 어 개비 닭그 닭똥 거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해서 이거 엄청 커요. 제가 이거 텃밭 미니 텃밭으로 쓰려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어이구 이런거 녹았네 녹아 뜨거워서 오늘은 이 상추를 어, 뜯어야 될것 같아요 상추들이 엄청 커져가지고 요 저쪽에도 상추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저희는 저희 여름에 여기에서 옥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거나 이럴 때 고추도 매일 매일 열려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하루 사이에 쑥쑥 크더라고요. 그런 애들 따서 저희는 어지간하면 다 먹어요. 여기도 이렇게 뭐, 여기 아주 한 군데 다 해놨더니 엄청나게 지가 자리를 넓게 잡고 크고 있네요. 어, 오늘도 날이 하늘이 구름이 아니 구름이 아니고 그 저거 뭐라고 그럴까요? 황산지 먼지인지 맞지는 않는 아주 회색빛깔 하늘이네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벅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